돈값 한다니까 진짜 돈값 해요 음... 여러분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사실 제가 영상을 뭐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도 있어서 지금까지 영상만 한 3년 정도 만든 것 같은데 계속 듣는 소리가 제모 좀 해라 음, 레이저 제모 좀 해라 이 말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다닌 적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었거든요? 근데 한 100번은 레이저 제모좀 해라. 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맨날 들으니까 이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심지어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영상을 저도 제가 봐도 수염 자국이 좀 선명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레이저 제모를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매일 칼면도를 하다보면 이제 상처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파요 뭐 트러블도 그 위에 또 올라오기도 하고 사실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컸어요 뭐 앞으로 영상을 만들 계획도 있으니까 계속 할 거니까 조금 깔끔해지자 라는 생각으로 네, 레이저 제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레이저 제모를 일단 하기 전에 뭐 전날에만 면도를 하고 당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면도한 지한 24시간도 사실 안됐거든요 응? 근데 보세요. 장난 아니지? 하, 아, 씨, 긴장돼, 어떡해. 진짜 아프다는데. 하고 왔어요. 엄청 빨개지지 않았어요? 어, 엄청 빨개졌어, 지금. 진짜 누가 보면 뚜껑 막고 온것 같아요, 지금. <웃음> 지금 사실 마취가 좀덜 풀려가지고 살짝 얼얼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되게 뻐근하고, 음. 근데 네, 진짜 후기 보면 인중 쪽이 제일 아프다 하잖아요 진짜요 이게 좀 들어보니까 털이 좀 많은 부위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중 쪽이랑 사실 이쪽 턱수형 쪽도 저는 좀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쪽에 털이 좀 모여있나 봐요 제가 제가 사용했던 기계는 젠트맥스 프로고 뭐 후기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젠트맥스 프로가 물론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제가 5회권간을 끊었는데 네총 70만 8,400원 70만 8,400원 걸렸어요5회인데 음. 아, 확실히 젠틀맥스 프로가 비쌌다고는 네, 소문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거기다가 약값은 13,600원 근데 이게 약이 진짜 많아요 무슨 3일치인데 한 번에 약을 다섯 개 먹어야 돼요 약을 다섯 개 먹어야 되고 항생제랑 스테로이드 1대1로 섞은 이 연고도 아침 전용으로 발라야 되고, 레이저 제모를 하고 나면 당연히 뭐 사우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운동도 뭐 여기저기서 다른 데 찾아봤을 때는 뭐 일주일, 뭐 2, 3일 정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사님께서는 당일에는 일단 피해주고, 다음날에도 만약에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냥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열감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일단 며칠은좀 쉬어볼까 해요. 그리고 면도 자체는 한 하루 이틀은 안 해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음. 또잘 보시면 수염이 좀 남아 있긴 해요. 뭐다 잘려 나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 그냥 약간 태운 느낌? 약간 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레이저 제모 할때 되게 그 오징어 타는 냄새 있잖아요, 살 타는 냄새 그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음. 수염이 갈려 나가는 거겠지 뭐. 또 보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네, 보습에 좀 신경 써줄 생각입니다 지금 레이저 제모 1회차 했고요 일단 1회차로는 사실 뭐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네 결과를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네 일단 2일차가 됐어요 근데 사실 뭐 없어요 사실 큰 변화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일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병원에 여쭤보니까 그냥 똑같이 스킨케어 하고 그냥 연고 잘 바르고 선크림 잘 발라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게 이제 저는 저희 병원 쪽에서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면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후기를 찾아보면 그냥 면도 자체가 잘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레이저 제물과 약간 원래 있던 수염을 살짝 겉에 태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수염이 보통은 삐쭉삐쭉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약간 수염이 그 끝에 태워서 그냥 딱 붙어있는 느낌? 예 네. 수염이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약간 그냥 살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아직은 좀 강해요 이런 것 때문에 면도가 잘 안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병원말이 좀잘 듣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까지는 면도를 안할 생각이에요 살짝 빨갛게 모낭염 비슷한 것들이 올라올락 말락하더라고요 살짝 울긋불긋 특히 인중쪽만 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인중쪽만 살짝 뭔가 모낭염이 생길랑 말락하는 느낌이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거 항생제랑 스테로이드 섞은 이 연고를 계속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 레이저잼을 하고 나면 보습에 좀 관리를 잘해줘야 된대요 보습관리를 이게 되게 좀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는가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많이 써요 김정문 알로에 크림인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썼던 보습크림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수분크림 발랐고 김정문 알로에 크림 같은 경우를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보습이 음. 제가 지금까지 레이저 제모 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을 때 본인이 수염이 많아서 고민이 많다라고 한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수염이 많은 분들이 없었거든요 에? 물론 제가 많은 거는 맞아요 음 인정해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 제모가 아, 효과가 있긴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했는데 효과가 있다 그럼 레이저 제모 진짜 효과 있는 거예요 음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뭐 제가 뭐 젠트맥스 프로를 써서 뭐 다른 기계 쓰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에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인중만 조금 약간 이를 좀꽉 깨물어야 되는 정도고 네,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네, 여들 아춤보단 조금 더 아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연고까지 바르잖아요 그러면 선크림 그 위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레이저 재물을 하고 나면 착색될 위험이 있어서 자외선 관리는 좀잘 해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킨케어하고 연고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 이 순서대로 꼭 바르세요 오케이? 3일차예요 3일차 어때요? 겁나게 올라왔죠잉? 면도를 못하니까 겁나게 많긴 하죠 수염이 사실 오늘까진 안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면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게 레이저잼을 하고 한 2-3일 정도는 이제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면도는 안해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수염이 레이저잼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수염이 평소보다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더 진하게 왜냐면 평소에는 약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약간 그 모금까지 조금 더 같이 올라온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네 이제 4일차고요 이제 처음으로 면도를 해봤는데 소문대로 진짜 면도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수염이 분명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말끔하게 면도가 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세게 하려고 러면 피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서 아프더라고요 면도를 하고 와도 양세찬님이 코빅에서 이제 분장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6일차인데 네, 면도를 또 해봤더니 또잘 밀려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이게 5일 차인 어제까지만 해도 게 조금 덜 밀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잘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특이했던 게 어제 제가 그냥 습관 습관이라서 그냥 면도 하고 남은 좀큰 조금 기다란 수염이 있어서 그걸 좀 뽑아봤는데 이게 평소에 제가 뭐심심서만 뽑았던 그런 그냥 뽑힌 느낌이 아니라 약간 슥 빠지는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 보통 1,2주 정도 뒤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 제가 억지로 한 거라 하면 안될것 같고 네, 많은 후기에서 말씀하셨던 뭐 1,2주 뒤에 이제 수염이 알아서 빠진다 그걸 이제 조만간 저도 겪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제모하고 한 8일차? 9일, 9일차? 9일차 정도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좀 변화가 생겼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염이 좀더 부드럽게 밀리더라고요. 사실 털이 굉장히 억세고 많기 때문에 털이 면도를 할 때마다 엄청 막좀 쓸리거나 좀안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상처도 자주 나고. 근데 일단 상처가 일단 덜 나고 수염이 연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잘 밀려요. 그리고 털이 나는 속도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제가 면도하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만 지나도 엄청 막 시커매지고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에그 네, 정도는 아니에요. 1르차가 보통 효과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벌써부터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응? 음? 요즘 느낌이 좋습니다. 응? 음? 여러분, 레이드 제보 하세요. 음, 효과 대박입니다, 진짜. 지금 오늘 정확히, 정확히 2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일단 보세요.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듬성듬성. 여행자도 좋고. 오늘 정확히 2주 되는 날인데 효과가 미쳤지 않아요? 보통 1회차 때는 이렇게까지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면도할 때 수염이 되게 약해진 게 느껴졌거든요? 통증도 되게 좀 적어졌고? 근데 한 10일치 정도 되니까 수염을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잖아요? 그럼 빠지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제모크림 발랐을 때쑥 털이 빠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게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재밌어서 어제는 그냥 면봉으로 조금 조금 쓱쓱쓱 했는데 음, 심지어 지금 면도를 안 한지 30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제모하기 직전에 영상 다시 지금 보여드릴 텐데 이때는 면도 한 24시간도 안 됐을 때예요 음, 그런데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세요 차이가 확실하죠? 좀 연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데 등성등성 비었잖아요 지금 아니 1회차도 이 정도인데 10회, 5회, 10회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얼굴 하얘질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솔직히 레이저 제모를 했어도 이게, 아, 이게 믿음 사실 좀안 갔었어요. 이게 초반에는 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아, 이게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반신반의 했었는데 이게 막상 진짜 이렇게 효과가 보이니까 전 약간 레이저 제모에 약간 좀 맹신하게 되었어요. 네. <웃음> 솔직히 통증 자체도 막 엄청 심하진 않았어요 견딜만한 통증이에요 누구나 다 견딜만해요 뭐 솔직히 죽을만한 통증이면 누가 하겠어요 음. 이제 딱 정확히 2주 뒤에 2회차 레이저 맞으러 갈 건데 음. 그때도 영상 찍고 후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값 음. 한다니까 진짜 돈값 해요 아니 1회차에도 이 정도 효과를 봤는데 어? 아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음? <웃음>